최수연, 너 이혼해봤지? 뭐? 내가 무슨 이혼을 해?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사건을 담당해봤잖아 아, 응 손하트! 그 남성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손으로 만든 하트를 보여줬어 두 사람은 그, 그렇고 그런 사이일까? 너 로또 사건 의뢰인 말하는 거야? 그 질문엔 대답할 수 없어.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니까. 음 그럼. 소금군과 후추양이라고 하자. 뭐? 소금군이 물어봤어. 아니 물어봤대 그 간장변호사한테. 로또 당첨금에 대한 질문이었겠네?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대답할 수 없어. 하지만 간장변호사는 후추양에게 아무런 조언도 할수 없어. 그래, 소금군이 의뢰인이었으니까. 간장 변호사도 참 난처하겠다. 간장 변호사도 참 난처하겠다.